주원이 노이 옛날 옛날 어느 옛날에 예쁜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마녀가 거의 대파다 봤습니다. 거다 거다, 두 화살 중에서 제일 예쁘니. 숲 속에서는. 소환콩뇨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뭐? 내가 제일 안 예쁘다고? 못생겨지는 독사가를 만들어겠어 자 먼저 멀쩡한 사과를 여기 안에다가 둥둥 놓고 그 다음에 음어 저기있다 못생겨지는 물약이 여기있어 꿀이거를쭈르룩 놓고 아! 그 다음엔 누가 봐도 맛없는 채소들! 음.. 다 넣어볼까? 이것도 넣고, 이것도 넣고,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야 지 이제 섞어볼까? 쉐키쉐키 어! 이제야 만들었군! 이 독사가! 이제 변장 해볼까? 크크크크 이렇게 변장을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볼거야! 왕관도 쓰으면은 이제 됐어 한번 가볼까? 아프! 아프! 아프! 아프! 아, 아 어, 난쟁이가 있잖아? 그럼 여기에 소원공주가 있을 거같 아, 틀림없어! 어 뭐야, 여기 돌길이 있었잖아? 아이체 다 젖었네 톡톡 누구지? 누구세요? 저는요, 사과를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과 한번 먹어보세요 음 버섯 안줘도 되죠? 네 공짜예요 공짜 알겠습니다. 허, 완전 맛있는데 이거 하나 더 없나요 남자애들께도 나눠주고 싶은데 어? 어? 뭐야?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? 더 좋아하잖아. 음 좋아하니까 기분은 조금 좋네. 어그럼면 가게 찾아. 자그 다음분 저의 꿀꺽꿀꺽 음 맛있다 꿀꺽꿀꺽꿀꺽꿀꺽 음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꿀꺽꿀꺽 음 맛있어 마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과주스를 받았답니다 음. 오늘은 조금 많이 이상한 동화 백설공주를 해보았어요 마녀가 갑자기 가게에 연다고 조금 신기했어요 원래 이야기랑 달라서 조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재밌는 노래 되세요 안녕.